갑자기 포 소리가 들립니다. 25분 북한 경비정의 85 밀리포가 우리 고속정을 향해 현재 공격을. 면사무소 뒤에 있는 군 탄약고 근처에서 폭발과 함께. 철책 풍문으로 장병들이 부상자를 옮기는 순간 강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북한이 오늘오전에 남겨놓은 연락사무소.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각종 판례가 북한을 가리키는 표현 반국가단체 이런 북한을 대한민국의 게임 전시회인 플레이 엑스포에 초청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7월로 예정되어 있는 2021년 플레이 엑스포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개최될 예정인데요 주최측인 경기도는 최근 북한이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며 북한 게임을 소개하는 부스 마련을 추진하여 최근 경직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죠 만약 북한의 참가가 어려울 경우 2022년에 진행될 예정인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 분야 진출을 위해 협력 또한 요청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을 추진중인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북한에서도 모바일게임도 만든다고 한다 그런데 국제사회에 알려진 게 미비하다. 북측 게임을 세계무대에 소개하고 게임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이라고 언론을 통해 언급하였는데요. 각종 법적 규제를 피한다고 온라인으로 초청을 한다고 하는데 기사 몇개 둘러보니까 타이틀부터 내용까지 위에서 그냥 돈 주고 쓰라는 기사 마냥 거의 다 내용이 거기서 거기인 복북기사인데요 대체 어쩌다가 이런 골 때리는 행사를 주최하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까지 때리고 있을까 싶어서 직접 임문영 경기도청 미래성장정책관님의 sns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페이스북에 남겨놓으신 글을 발견하였는데요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 평양 레이서라는 게임이 있다는 걸 봤다 카트라이더나 평양 레이서를 남북에서 같이 청년들이 즐기면 어떨까 게임도 같이 만들어서 뽀로로 같이 해외 진출도 노려볼수 있을 것이다 진짜 제가 정치적인 좌우를 떠나서 그냥 일개 게이머 입장에서만 봐도 게임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썼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는데요 대체 평양 레이서라는 게임이 어떻길래 정책관님이 카트라이더와 비교를 하고 글로벌 합작까지 노리는 걸까요 이게 2012년도에 출시된 게임이라는데 제 눈엔 1996년에 출시한 마리오 카트 64보다 구려보이거든요 아니 무슨 생각보다 높은 퀄리티였던 북한 애니메이션급인줄 알았네 플레이 엑스포는 시작은 적은 규모였으나 2019년을 기준으로 소니 세가 반다이 남코와 같은 일본의 굵직한 게임 회사들이 참가하였으며 오버워치부터 철권까지 각종 e스포츠 대회까지 개최하는 등그 규모와 품질이 해를 거듭할수록 거대해지고 있는 행사입니다 저를 포함한 일부 주변 사람들의 의견만 들어봐도 국내 최대 게임 행사라고 불리는 지스타보다 훨씬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다라고 말을 들을 정도의 규모를 가진 행사죠. 근데 이런 행사에 북한의 게임을 초청, 전시한다? 그것도 이런 게임을? 여기에 멈추지 않고 거절하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 위한 협력을 또? 그래요 헌법 4조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시국과 여론의 북한 초청이라는 건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엄연하게 게임 행사고 전시회인데 저런 퀄리티의 게임을 만드는 곳을 초청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말도 안되는 억지특례에 해당됩니다 이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였다면 다른 개발사의 게임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셈이죠 더 좋은 더 많은 노력을 한 국내에서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게임은 넣었다가 떨어졌는데 저런 90년대 품질에 멈춰있는 게임이 전시되고 있는 걸 본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활감과 분노는 이루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진심이라면 탁상공론으로 내놓은 이상한 정책들임이라서 괜히 실무자들 우는 소리 나게나 하지마시고 아니라면 북한의 게임 퀄리티를 전세계에 알려서 글로벌적인 개쪽을 주려는 열사님의 기쁜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에휴